여러분 안녕하세요 목별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더운 지금 날씨에 머리 푸르고 다닐 수 없잖아요 단고머리로 많이 이쁘게 일명 똥머리라고 하죠 당고머리로 많이 이쁘게 묶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같이 이렇게 미디엄 기장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쁜 똥머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쁘게 똥머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헤어 끈으로 상투머리로 묶어주세요. 상투로 이렇게 그리고 남은 꼰지 부분은 뒤로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요 남은 부분은 헤어 핀으로 고정해주세요. 네,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서 저처럼 이렇게 굉장히 메가리가 없잖아요. 이럴때 어, 당구머리 가발이 따로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피모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어, 이거를 이제 오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당겨서 하는 건데 보시면 엄청나게 쉬워요. 이 지금 묶은 머리에 당구머리를 가발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부분으로 해서 조여주세요. 공주로. 조여준 다음에 이 끈은 안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돌려서 안쪽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단거머리가 형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처럼 이렇게 앞머리가 헤어라인이 이쁘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밸런스 매직 헤어 퍼프라는 이 헤어라인을 정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헤어라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머리 결을 따라서 이 부분을 살짝 살짝 채워주거예요 이렇게 커프로 한쪽, 안 한쪽, 한쪽, 안 한쪽. 한쪽이 훨씬 더 낫죠? 이쪽도 나머지 쪽도 지금 해줄게요. 지금은 조명 때문에 조금 티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 보면 티 거의 진짜 안 나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娘